자 오늘은 한국교회사 네번째 시간 한국교회 wcc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교회사 그 북한교회 멸망가정 신사참배 보았는데요 자이 우리나라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전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이 어, 이 1930년대죠. 그러니까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 그러니까 18세기 이전부터요. 세계에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혁명은 보통 현대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사상과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서 시작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이 말이 아주 유명한데요 개몽주의라는 것은 중세 교회의 무지와 또 어둠을 인간의 이성이 환하게 밝혀야 한다 라는 이런 사상입니다 결국 18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이 바로 중심이 되는 철학과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17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이 계몽주의가 18세기 프랑스에서 꽃을 피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결국 1968년 3월 22일에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68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6 8 혁명의 슬로건이 금지하는 것은 모두 금지하라 라는 이런 슬로건이었어요 결국 뭐 정치적 사회적, 성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간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자는 이런 인본주의 혁명이 바로 68혁명이었고요. 68혁명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어, 젠더 이데올로기 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급진하게 됩니다. 18세기 말 최초의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질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게 돼요. 그리고 1848년에는 카엘 막스의 공산주의 유물론과 그리고 1859년 샬스타윈의 진화론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상들은요 모두 기독교의 외부에서 일어나서 주로 불신자들한테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요 불신자들한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성경과 복음을 믿는 신앙을 아주 뿌리째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요 어, 이것을 아주 하나님을 믿는 그그 그 믿음을 전부 없애버리려는 사탄의 아주 무서운 계략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유주의 신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자유주의 신학은요 근데 인본주의의 철학의 요람인 독일에서 시작을 했어요. 독일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을 휩쓸고 영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대 기독교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철학과 결합된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르네상스 운동을 시작으로 17세기, 18세기 3대 인본주의 사상이 있죠. 경건주의, 또 계몽주의. 낭만주의가 바로 이 3대 인본주의 사상이었는데요. 이것이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특히 계몽주의는요 신본주의의 전통체계에 반발해서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사상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그 힘이 강력했는데요. 대표적인 사상가가 여기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뭐존 로크, 볼테르, 칸트, 헤겔, 루소, 그리고 뭐니체 이런 대부분의 독일의 종교 철학자들과 종교 철학자들로 그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에요 인간의 죄와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성경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였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상가들은 자기들의 인본주의 사상을 합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성경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여 탄생 뭐오병이어 기적 이러한 성경의 그런 기적들이 어 자신의 철학과는 아주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 이렇게 살아계심과 전능을 나타내는 이런 초자연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모두 부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니체가 뭐라고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런 신학에 나왔을 때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경계 대상 1호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채 지식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학을 배우고 있었던 신학자, 신학자들에게는 이계몽주의 사상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어, 일이없고 계몽주의 사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칸트의 영향으로 직접적으로 받아 칸트의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마은는 어, 1799년에 기존 신학을 이성적으로 재정립하는 종교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론에는요 개개인의 이성에 의해서 자유롭게 신학을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슐라이에르마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신학의 그 칸티의 비판철학과 윤리사상은 자유주의 신학의 이런 토대가 되었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가장 먼저 칸티의 비판철학을 응용하면서 고등비평이라는 인본주의의 성경관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고등 비평은요 성경도 일반 고대 종교 문서와 똑같은 조건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니까 이들의 이론의 근거에서 볼때 성경에 수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과 감성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요. 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성경의 내용들은 모두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도달하게 됐냐 어, 성경이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결론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경험에 의한 성경 해석이 진보적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힌 이런 신학자들은요 한결같이 정말 어떤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 고등 비편에 빠르게 빠져들어가게 되는데요. 고등 비평을 앞세운 자유주의 신학자인 그슬라이에 마하를, 마하를 추종하는 독일의 3대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브레이트 리츠, 그 다음에 아돌프 하르나, 그리고 월터 리우신부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그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뭐, 다른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운동의 반동으로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가 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해방신학 여성 신학, 그리고 흑인신학 민중신학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퀴어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이렇게 맥을 잇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러면 근본주의는 여러분 무엇이냐? 근본주의는 어 이제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렇게 자유주의 운동에 반동해서 태동하게 됐고요. 진리와 실천의 거룩을 추구하고 어 다섯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의 모호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동정력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성경의 기적을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을 바로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어, 여러 이렇게 그 성경이 이제 제작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성경 번역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개혁 성경, 이제 RV 성경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는 RV 성경이 1881년에 이렇게 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RV 성경을 만든 호르트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호르트가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인 이단의 한 측면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특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요 어, 영어성경으로 제일 많이 보는게 niv 버전 인데요 niv 버전의 그 편집위원장이었던 게일 립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niv 성경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IV 성경은 어, 중생이 믿음에 의한 것이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NI, 번, NIV 번역본이 어, 얼마나 그 기존의 그킹 제임스 성경과는 다르게 다른 사상을 가지고 번역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어 가능하면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또 개혁계정, NIV 버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버전들을 한꺼번에 어 공부할 때볼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뭐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그 원어를 찾아서 그 뜻을 알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이 번개된 그러니까 번역본으로이 잘못 심어진 그 사상에 노출되어 질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신학교의침투에서 영향을 주게 돼요. 자 1923년 12월 26일에 그 미국 교회의 북장로회에 속한 140, 150명의 목사들이 어반선언서라는 그런 문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반선언서라고 불리는 이 문서는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총회가 1910년부터 이렇게 선언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본질적이지 않고 단지 이론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은 무엇이냐 성경의 모호성 그리스도의 천여탄생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실성 그러니까 성경 모호의 교리를 그러니까 성경의 성경 모호의 교리는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쉬운 교리라고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이 주장했던 거그 성경의 모호성을 믿는 것을 갖다가 뒤집어서 이런 성경 모호의 교리는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쉬운 교리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어발선언서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1200, 1929년, 그러니까 1930년이 못 돼서요. 이미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세운, 어, 그 프린스턴 대학에,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진들 대부분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그레시안 메이천 교수가 이 프린스턴 대학을 탈퇴해서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를 설립하게 돼요. 물론 이후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은 계속해서 어, 신학교를 변제시키고 신학교 내로 빠르게 침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어 제가 그 김효성 목사님의 그 현대 교회 그 문제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본 것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 이제 이런 설문 조사를 1967년에 했다고 해요 성경이 신앙과 역사의 세속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과 무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일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어 성직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이런 성직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 여러분 성경의 무엇성을 믿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봐보세요 감리교에서는 87% 그리고 어, 감독교회 성직자들은 95% 연합장로교회의 장로교 성직자들이 82% 그 다음에 침례교회 성직자들 67% 루터교회는 77%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과 무한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비록 그 교회의 목사이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10% 20%가 아니에요. 87%, 뭐 95%가 넘고요. 저 어마어마한 숫자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예수님의 천여 탄생을 믿습니까? 역시 감리교가 60% 감, 그리고 감독교 44% 그 다음에 장로교 49% 침례교 34% 루터교 19%가 아니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많은 퍼센티지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좀더 시간이 흘렀어요. 1976년에 그이 노엘 홀리필드라는 그 이제 신학교 학생이죠. 이제 신학 석사 논문을 만들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어이 어, 이 학생이 소속된 학교가 어디냐면 남침례 신학교였어요. 여러분이 아까 좀 전에 보셨지만 이 남침례 신학교는 그나마 어, 가장 좀 그래도 보수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신학교인데요. 자, 그런데 이 남침례교 신학교에 그 학생들의 퍼센티지를 봐보세요. 지금 3학년을 좀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없이 믿는다. 이 63%만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것은 구원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21%만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물 일을 걸으셨다든지 이런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22%만 여기 보이시죠? 22%만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이 남친례 신학교는요.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에서도 가입, 교회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교단인데 그런 교단까지 에 이런 배교가 이렇게 침투되고 있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85년부터 이제 미국의 약 125명의 개신교와 천주교 신학자들이 예수 세미나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 세미나의 그런 어 결론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1994년 이 초까지의 결론이에요.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와 천주교 신학자들이요. 그리고 어~ 예수님이 결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부활을 부정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약속하지 않았다. 이게 신학자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그걸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9년 이 예수 세미나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로버트 펑크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 강연에서 이 결론 21개를 이렇게 딱 적어갖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물질 세계 바깥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내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신론자들이 발표하지 않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명상이다 예수는 신적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낡아 빠진 생각이다 예수가 처녀에게 나셨다는 것은 현대 지성에 대한 모독이고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자 속죄 교리가 뭐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윤리적이지도 못하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모든 개시적인 요소들은 기독교의 주제에서 삭제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객관적인 행동 기준을 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완벽하게 침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발표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2004년 그 바나 연구의 보고를 보면요. 어, 남친류교회의 71%의 목사들이 그리고 감리교회의 27%의 목사들이 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두 이 교단은요. 미국 개신교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 수많은 미국 신학교들을 물들여 놓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이 자유주의 신학은 초기에는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사업 이런 그런 사회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출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기에는 민중신학, 세속신학, 정치신학, 사신신학, 해방신학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흑인신학, 여성신학, 퀴어신학이라 모습으로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신학은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없는 생명이 죽은 신학입니다. 자유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절대 기준을 상실했고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인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짜 신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자, 우리나라 이제 1920년대, 30년대는 이제 잠시 후에 보고요. 먼저 이제 최근에 그 발표를 보면요. 1992년에 이제 감리교 학장이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만이 보편적으로 유일한 구속자인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는 힌두교 안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철학과라의 교수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대학의 학장의 말입니다. 또 조직신학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수 역시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한국 교득교가 그 에큐메니컬 운동과 WCC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WCC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무엇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경적으로 잠깐 이것을 반박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신빙성과 모호성을 모두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모대우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에도 또 성경의 기록에 대한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으로 난 것이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과 처녀 탄생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정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요한복음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사에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희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리라 하리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다같이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처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자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그의 혼이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증명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로 담당하시려고 한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라고 이렇게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네 번째 또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죠.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골로세서 1장 4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통해서 구속, 즉 죄들을,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성경적으로 보고 가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보편적 구원이 있다. 이게 지금 이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WCC,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에 속한 어, WCC 뿐만 WCC 신학자들이 이 주장하고 있는 바죠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보편적 구원이 있을까요? 불교와 힌두교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이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자 예수님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wcc는 이것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요 이 공공공연하게 이제 WCC에 속해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성경은 바나나와 같다. 먹지 못하는 껍질은 벗겨버리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부분만 취해서 먹어야 한다. 이 말을 무척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성경의 내용 중에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이렇게 부합되는 부분은 취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 자기에게 철저하게 맞는 그런 자기 구미,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서 이들이 이것만 믿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로 볼수 있는 계몽주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뿌리가 계몽주의라고볼수 있다고 라 이야기했고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르네 데카르타, 데카르트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르네 데카르트가 예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계몽주의 혁명으로 불리는 프랑스 혁명 뒤에 프리메이슨과 예수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이 프랑스 혁명의 그, 그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그계몽주의자이자 프리메이슨이었던 어, 시르소의 이 화상이 담겨져 있는 이게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의 상징, 일루미나이티의 상징이 전시안이 그려져 있고요. 또 호르수 호루스 이집트 그 호루스 신의 그 상징과 그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요. 그 자코뱅당에 사용했던 이 모자 있어요. 빨간 모자. 이거를 프리지안 모자라고 하는데 이 프리지안 모자가 이 고대 태양신 미트라의 이렇게 형상이죠. 그래서 이 사상들이 다 어디서 왔다. 이방신에서 기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등 인본주의적 사상의 진정 이 사상으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그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진정한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이 세력의 중심에는 이런 어... 예수회라는 그런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독일을 비롯한 영국, 미국의 복음 속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뒤에 예수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회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예수회는 어떤 집단이냐 그 예수회는 어1 6세기에 이그나티우스 로이올라가 창설한 로마 카톨릭의 결사되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반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로, 이그나티우스 로이올라가 예수회를 조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세계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건설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카톨릭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교황권과 이렇게 어 반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1540년에 교황의 인간을 받으면서 카톨릭 내에서 가장 큰 성교단체로 자리를 잡으면서 카톨릭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가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예수회에 숨겨진 이런 그 음모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음모를 가진 조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회를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 예수회가 어 자신의 조직이 그 품고 있고 자신의 조직이 그 일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어울리지 않게 거룩한 모습으로 뭐 언론이나 정치, 경제 종교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선령한 기관으로 가정해서 그 정체를 잘 감추고 있었을까 이 이유가 이 이유를 보면요. 여러분,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그 말을 보면알 수가 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가르침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이 가르침 때문에 이 위선자로 행동하라고 이렇게 훈련받아 왔던 이 예수에는 자신의 그 본질을 잘 감추고 이렇게 종교계라든지 정치계 어떤 경제계에서 영향력을 붙이면서 인정받는 그런 조직으로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볼까요 로마 가톨릭 내에서 이게 참 여기가 재밌어요 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라 이것이 바로 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창설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위선자로 행동하라. 너의 목표를 위해서 위선자로 행동하라.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처신을 달리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 내에서는 로마 카톨릭 신자로 그리고 개혁교도 사이에서는 개혁교도가 되라. 형제들 사이에서도 스파이가 되라. 모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거룩한 종교와 교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신뢰를 얻어라. 자, 그리고 개신국 교,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혼합시키고 이거 혼합된 교리가 뭐겠어요? 자유주의 신학, 번영주의, 종교다원주의, 해방신학 이런 가짜 신학들이죠. 그리고 더 많은 의식들을 첨가시켜라.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그, 어... 예수의 소속이었던 어그 알베르토 리베라라는 그 신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그 소속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 프리메이슨과 자기가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카톨릭과 프리메이슨이 원수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고위급 그 예수의 신부들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굉장히 큰 혼란을 겪다가 예수회를 탈퇴한 사람이 이 알베르토 리베라라는 분인데 박사인데요. 어, 이 사람이 자신의 예수회에서의 역할이 교회의 스파이로 들어가서 개신교를 파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대한 계획의 폭로라는 책을 쓴존 다니엘도 예수회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신교 안에 프리메이슨 조직을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수의 그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어, 예수회하고 프리메이슨이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루미나티는요. 먼저 일루미나티로 볼까요? 일루미나티는 1773년에 교황 클레멘토 14세가 예수의 해산명령을 내려요. 이때 예수회가 이제 비밀리에 지하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든 비밀 조직이 바로 일루미나티예요 그러니까 아담 바이샤우트가 당시 이제 세계적인 금융재벌이자 프리메이슨의 그 프리메이슨이었던 유대인 로스차일드 일가와 이렇게 손잡고 이제 1776년 5월 1일에 일루미나티를 정식으로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일루미나티 세력은요, 당시 이제 독일로 진출해 있었던 프리메이슨, 대오지부의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이 가입의 목적은 뭐냐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조직을 장악해서 예수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이 어, 목표를 완성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완전히 이 예수에게, 일루메나티에게 장악되고 세계 질서와 세계정부 수립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프랑스 혁명의 그어 역할을 했던 볼테르, 볼테르 이게 프라, 프리메이슨이었어요. 이 볼테르도요. 이 사람의 그 전기 작가였던 제임스 파든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의 끔찍한 수장과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가 같은 사실이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자,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보면 예수회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제임스 파든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좀 전에도 이 말씀 들었지만, 이 예수의 일원이었던 이, 어, 아담바이스 하우프트, 하우프트, 하우프트의 그 선언처럼,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그 예수의 신주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입니다. 그래서 예수에는 자신의 목표인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어, 이거 이제, 아담바이스 하우프트가 말한 거예요. 이들의 목표, 이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고 모든 시민정보를 전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표를 어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개신교가 세운 신학교와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가장을 하고 이 개신교 속으로 이 프리메이슨들 그러니까 예수회가 완벽하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 일루미나티의 그 프랑스 혁명의 지휘자였던 이 아담바드 우하우트가요 일곱 살 때부터 예수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법학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이, 그 이유는요, 오늘날 수많은 그전 세계의 정치인과 대통령, 뭐 세계적인 지도자가 이 예수의 학교들과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는요, 1547년에 최초로 예수의 대학을 설립을 하는데, 이후에 이제 100개 국가에서 226개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서강대학교, 예수의 학교예요.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 컬리지,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교, 로욜라 대학교, 시애틀 대학교가 모두 다 예수의가 세운 학교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루미나티, 이거를 여기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일루미나티가 결국 예수의에서 세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여기 이 예수의가 결국 막스와 앵겔스의 공산주의 선언을 지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아,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 이 당시에 그때 미국은 어떤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었냐. 자, 우리가요, 싫든 좋든 간에 그 1920년대와 30, 30년대 한국교회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던 미국교회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교회의 그런 사회 변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한국 교회 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 미국의 변화와 미국 교회 의 상황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미국은 자유주신학이 빠르게 침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당시 미국의 이제 산업화가 성... 가 성공을 해서 일차 세계대전이 승리하면서 엄청난 불을 미국이 축적을 하고 있었고요. 빠르게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사회 문제 속에서 뭐가 이렇게 떠올랐겠어요?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인본주의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미국 교회로 빠르게 침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때 이제 어땠냐? 3일 만세 운동이 끝나요. 3일 만세 운동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운동이었고, 굉장히 기독교, 어,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다라고 우리가 어, 두 번째 시간에 어, 같이 나눴죠. 왜이 민족 운동이 굉장히 이 성경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이 3일 운동이에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실패한 운동이었어요. 3일운동으로 일제가 모두 물러나고 세계의 도움으로 바로 곧바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이제 그 일제의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기독교인들이 탄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3.1 운동이 일부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이 실패한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의 기독교 비판이 늘어나요. 이제 춘원 이광수 선생이요. 기독교를 정통의 폭군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현실을 도피하고 이제 피안으로 빠져드는 기독교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광수 선생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 반면에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 자체를 당연히 부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를 타도의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 이루려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 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회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한국 교회 내에 교파 신학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1920년대 한국에 들어왔던 그 장로교 선교사들은요. 미국의 그러니까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을 경험하면서 근본주의와 그러니까 전천년의 강한 그 신학을 지닌 선교사들이 그 장로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신학을 강조하겠어요?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을 방어하는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교 확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를 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감리교 신, 성교사들은요 사회복음을 수용하는 진보적인 신학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무척 많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 유학파 한국인들은 새로운 이제 서구 신학을 접하고 나서 한국의 새로운 신학사상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보수적인 이제 성교사들이 주도하는 그런 방어적인 보수 신학과 이제 감리교 신학과 그리고 새로운 진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교사들이 주류했던 방어적인 그 보수 신학 그리고 감리교 신학과 새로운 진보 신학이 당연히 이 당시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어 어떤 1800년대 우리 그리고 1900년대 초창기 이제 한국에 처음 이렇게 기독교가 유입됐을 때는 장르교나 이렇게 감리교가 교단과 상관없이 함께 연합해서 이런 그 함께 이렇게 런그 함께 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신학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서로 이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면 여기 이제 신학교만 봐도 잘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장로교 신학의 대표 주자인이 평양신학교에서는 보수주의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장 많이 가르쳐 면서 이론, 실천, 역사, 교양. 근데 교양은 5.2%의 그런 비중만 차지하고 있었고요. 협성신학대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죠. 근데 이 협성신학대는 사회복음을 수용하면서 진보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교양의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봐보세요. 46.6%. 무려 50%에 가까운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었던 이제 서북교권에서는 굉장히 이, 어 사회복음 진보적인 성향의 그 신학에 대해서 경계를 굉장히 했었는데, 당시 그 서울에 왔었던 언더우드나 에비슨 선교사에 대해서도 이 근본주의자로 이렇게 근대주의자로, 그러니까 근대주의, 현대주의자로 이렇게 의심을 했고요. 해외 유학을 하고 돌아왔던 어, 많은 유학파들에 대해서도 어, 의심하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초대 한국교회 대부분의 선교사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들로 순수복음을 전했고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성경 공부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또 초대 한국교회에서는요. 청교적인, 청교도적인 어떤 경건 생활을 무척이나 강조를 했는데, 1910년도 전으로 한국교회에도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성교사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이제 네 가지 경, 그러니까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자유주의가 한국교회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경로가 이제 미국이에요. 이첫 번째 이제 보면 이제 월리엄커라는 이제 성교사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데 이 월리엄 커는요.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북 장로회에서 파견된 우리나라로 파견된 40명의 선교사 중에서 그 미국 자유주의 신학의 요람이라고 할수 있는 뉴욕 유니온 신학대 출신이 세 명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세명 중에 이제 한 명에게 이제 우리나라 목사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명이었던 이제 월리엄 커.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공일량선교사죠 이제 공일량선교사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은 목사가 김장호 목사입니다. 이 김장호 목사가 이제 월리엄커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김장호 목사가 바로 이 월리엄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통역, 비서, 이런 조사로 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 김장호 목사가 1916년 이제 성경 무호서를 부인하면서 모세의 홍세 사건을 뭐 이제 갈대밭을 걸어간 것이다, 뭐 간만에 찾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요. 오병, 오병이어 기적도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나눔을 가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 기독회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신학의 변화가 바로 이제 감리교 신학의 변화였는데 이 감리교의 이제 어. 총 감독이에요. 감독이 이제 감독이었던 양주산 목사가 이제 1916년 창간됐던 신학세계라는 그 책에서 신학 서적에서 신학 잡지죠 여기에서 이제 어 바로 모세오경 편집서 그러니까 고등 비평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주산 목사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뭐 앞장서서 신사 참배를 하고 이제. 일제의 어떤 부역자로 역할을 했던 그런 목사가 바로 양주산 목사죠. 그리고 이제 감리교 협성신학대가 아까 이제 빠르게 이제, 어 진보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감리교 신학의 이제 대표주자였던 협성신학대는 그 1920년대부터 개인구원에서 사회구원으로 이렇게 가치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정경욱 이 목사가 이제 교수로 임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어, 감리교 그 학생들에게 이런 진보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정경욱 교수는요. 게레신학교를 다녔던 유학파로 어떤 구자유주의 신학자인 플랭클린 롤 교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태도로 이렇게 다가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게 이제 언더우드예요 여러분 이제 언더우드가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는데 어이 학교교육에 이제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학교교육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평양신학교의 보수적인 입장을 견. 견해를 이제 지지하는 반면에 평양신학교가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한 반면에 서울신학교가 있어요. 장로교 내에도 평양신학교가 있고 서울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서울신학교 내에서는 신자유주의 태도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이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언더우드의 아들 호러스호턴 언더우드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이제 원안경인데요. 이제 연희전문학교를 이 원안경이 이렇게 이끌면서 아주 개방적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930년대 이제 평양 성구, 성교부와 이제 서울 성교부가 이 신학적인 갈등 때문에 이제 대립하게 되고요. 이 세브란스의과대학이 성경과 과학과의 관계 그리고 성경과 진화론과의 관계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정말 굉장히 급진적인 태도로 이렇게 변환됐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 두번째 이제 우리나라로 통해서 세번째죠 세번째 우리나라로 전파된 경로는 캐나다 연합 선교회를 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925년 캐나다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연합으로 이제 연합교회를 형성해서 캐나다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송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때 파송됐던 월리엄 스카 선교사가 구약 성경의 욕기가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조이엄 목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정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정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캐나다 연합 선교회의그 교육 산업에 합류했던 조이엄 목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일본의 영향이었습니다. 그 한일병탄 이후에 일본은 식민지 정책, 정책으로 일본 교회도 이렇게 그 식민지 정책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 교회를 일본에 흡수하기 위해서 일본 조합 교회가 조선 선교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1911년 한국의 그 한양교회, 평양의 일본인을 위한 기성교회를 설립하고, 1911년에 설립된 23개의 조합교회에 가입한 교회 중 23곳이, 21곳이 이제 기존의 어, 한국인의 그 자유교회에서 가입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자유교회는요 이제 반성교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치교회라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일본의 조합교회에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죠. 이 자유교회 중심에 이제 최중진 차학현이 있었고요. 어, 당시에 이제 성교사들의 어떤 독주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자치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 총독부가 이런 이렇게 어, 조합교회에 합류하는 그런 조선 그 자치교회에다가 어, 자유교회에다가 비밀리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러면서, 어, 자신들의 그 일본 교회가 확장하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이들이 이제 일본 친일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12년에서 13년에 이제 배고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투옥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수의 지식인과 뭐 유학파 기독교인들이 좀 안전한 조합교회에 이렇게 포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어, 평양의 그 기성교회에 이렇게 부임한 다카씨라는 그, 어, 그 목사가 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의 일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다카시는 이제 성경의 문서 비평을 수용하면서 공감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이런 기성 교회를 통해서 일본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역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30년대 대표적인 어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는 서서히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1930년대에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왜 이제 1930년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냐 자 이제 일제가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책으로 통치 방법을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시키고 이들을 이제 한국인들을 일본화 교육시켜서 한국을 지배하겠다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화정책이었죠.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본은 이제 일제는 유학을 장려하게 돼요. 소수 엘리트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학 을갈수 있는 대상국이 이제 일본과 미국이었고 이때 유학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유학을 마치고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시기가 바로 1930년대였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새롭게 이제 서구 신학을 접하고 돌아온 이런 유학파들에 의해서 1930년대 한국교회에는 이제 새로운 많은 신학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었다라는 거죠. 자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교육받았던 김재준 그 다음에 송창근, 채필근 목사였는데요. 이세 사람은요. 일본의 그 청산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청산학원은 어떤 학원이냐. 그러니까 야미야마 학원이에요. 이 청산학원이요. 이 청산학원은 신학적으로 아주 급진적이고 일종의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분교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이 퍼져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청산학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사의 성경의 무호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이 바로 이 장공 김재준 목사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요. 자이 김재준 목사는요. 어 일본의 청산학원에서 공부한 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당대의 탁월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존 머레이 밑에서 자유주의와는 정반대의 근본주의 신학을 또 배우고 돌아오게 되는데 어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김재준은 자신만의 신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주의에서 조금 더좀 이제 벗어난 어 어떤 그 신학을 추구하냐 성경의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무오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오성과 관련해서요. 성경의 무오성과 관련해서 성경이 구원에 관해서는 무오하다. 그러나 역사와 과학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다. 그 일부만 이렇게 무오성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부는 오류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또 채필근 목사는요 1930년에 이제 기독교를 세상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 영역으로 보는 전형적인 비종교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채창, 채필근 목사인데요 어 1943년에 이제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의 교단으로 이렇게 일본 기, 기독교가 이제 조선 장로교 교단으로 이렇게 흡수 통합됐을 때 조선 그 초, 토, 초대 대통령에 임명되어서 찬송가에 이제 기미가요를 편입해서 넣고요. 그리고 강제징경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채필근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송창근 목사 송창근 목사는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1932년에 역시 어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평양 산정원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어 이렇게 산정원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요. 이 송창근 목사는 송창근 목사는 그 근본주의 신앙을 어 죽은 정통박 그러니까 근본주의 신학에 대해서 죽은 정통파, 껍데기 정통파, 신학의 바리사인, 바리세인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이 그러니까 1940년대요. 1940, 김재준, 최필근, 송창근 이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평양신학교와는 단절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평양신학교는 보수 중에 보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알았어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단절을 선언하고 성경의 무호를 거부하는 조선 신학교를 설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1945년부터 정통신학과 성경 무호 그리고 축자연금을 더욱 공개적이고 가감하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맞서서 1947년에 이제 박윤선 목사를 비롯한 5은세 명이 평양 신학교의 신학적 전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고려 신학교를 설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최초의 분열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예장과 기장, 그러니까 장로교 내에 예장과 기장이라는 두 교단으로 분열하는 그런 걸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건데 이 장로교 최초의 분열이 성경의 모호성을 둘러싼 신학적 대립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아셔야, 아셔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이 ppt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뭐 모두 다 100%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자라는 이 김재준 목사나 최필근 목사, 송창근 목사,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양주삼, 이 양주삼 목사까지요. 이 양주삼 목사까지 이 자유주의 신학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신사참배에 굉장히 적극적이, 적극적으로 적적극 참여를 해요. 결국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계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사참배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 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 내에 두 가지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1928년에 있었던 신학진암 논쟁이에요. 그 신학진암은 당시에 신학연구지였는데 편집장인 이제 남궁혁 평양신학교 교수가 일본 유학파 목사들을 이제 대거 이제 기고가로 영입을 하면서 신학진암의 이제 성격이 진보적인 사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참석했던 사람이 송창근, 채필근, 김재준 같은 그런 어, 대표적인 유학파 신학자들이죠. 반면에 이제 신학진학의 전문 기구자로 또 참여한 보수주의 신학자도 있어요. 박형용 목사인데요. 어, 이 이제 박형목 목사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재준, 정경욱 뭐 이런 목사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목회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 진함에 뭐 김재준이나 최필근, 송창근 같은 유학파들이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기고문들을 계속해서 올리니까 이거에 이제 반박하는 글을 이제 박형영 박사가 수없이 이제 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 보수의 산실이었던 그런 편한 신학교의 어떤 대표적인 신학지였던 신학 진함이 현대주의와 자유주의로 이렇게 도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을 했었는데요. 이박형룡 목사는 미국 유학 시절에 어번선언, 어번선언 아까 함께 봤죠. 그리고 미국의 근본주의와 현대주의가 서로 논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어, 자신의 그전 세계를 헌신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그 한국교회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이박형영 목사는 어땠냐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평양 신학교 폐쇄를 결정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는 전반대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아빙돈 주석 사건이에요. 이게 1934년에 일어난 그 아빙돈 주석 사건이었는데요. 이 아빙돈 주석 사건은 1930년대 미국 아빙돈 출판사에서 이렇게 가능했던 성경 주석을 번영하는 번역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 주석서의 번역에는 당시 한국 교계의 국적과 소속 교단을 막론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출판되는 거니까 영어를 완벽하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된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 한 50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감리교에서는 양주삼, 정경호, 김창준, 뭐 변홍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장로교에서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던 이제 송창근, 김재준, 최필근, 한경직 목사가 여기 이제이 번역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이 번역작업인 이 번역주석사가 왜 문제가 됐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 주석서의 책 내용 때문이었어요. 이 아빙돈 주석은요. 당시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성서학자들이 이제 집필한 것으로요. 성경해석에서 고등비평, 비평, 문서비평 문서 비평 등 진보적인 그런 자유적이적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물론 1910년부터 그 신학교에서 이런 학설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본주의에 가까웠던 보수적인 그 장로교 신앙에서는 이 아빙돈 주석은요. 아주 큰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한경재 목사님도 이 주석서 번역에 참석을 하면서 어 이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1934년 12월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이 장로교에서는 이 아빙돈 당관 성경 주석을 이단서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로교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이 주석 사건이 상정이 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교 소속이었던 뭐이한경직 목사, 송창근 목사, 김재준 채필근 목사들을 이제 이 총회에 이제 소환을 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채필근 목사는 공식 사과하고 지필 위원회에서 사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재준과 이제 송창근 한경직 목사는 그냥 신남지남의 사과 성명 정도로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빙돈 주석이요 단순히 번역 작업이지만요 이 참석했던 이 번역에 참석했던 그 목회자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이번역본이네가지 텍스트로 이렇게 해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서 어. 이분은 있던 이런 성향으로 해석했다 라고 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요 자이 아빙돈 주석이 번역 작업을 보면 그 번역자에 따라서 첫번째는요 자유주의적 원문을 보수주의적인 보수주의적인 텍스트로 이렇게 변형시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부분 이런 번이, 변형이 보여요 그리고 또 두번째는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나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나 모두 문제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중간적인 그런 입장으로, 그런 방향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세 번째는 여전히 자유적이, 자유주의적인 텍스트지만 원문의 자유적이적,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이렇게 번역한 경우로 볼 수가 있고 반대로요. 또 자유적이, 자유주의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번역된 경우 이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역에 이 어, 물론 단순히 번역하는 작업이었지만 번역하는 사람의 그 신학적 사상이 이것에 반영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이 아빙돈 주석에 대해서 당시 이제 장로교단의 대표적인 목회자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아빈, 아빙돈 주석이야말로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서인 장건주석을 다 모아놓고 불살라 버리자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형용 목사님은 어떤 이 아빙돈 주석에 참석했던 그 장로교 교단의 그 목사들이, 어 모습과 어떤 감리교와 이렇게 혼합하는 성격과 그런 가치관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고민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빙돈 강권 주석에 맞서는 어 장로교 표준 성경 주석 발간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이곳에 이제 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활동은 뭐냐? 결국 종교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중요 사상은 뭐냐?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WCC입니다. 결국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는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이 자유주의가 WCC하고 연관이 있냐 이거를 잘 보시면 돼요. 1910년에 이에든버런 성교대회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에든베런 성교대회가 어 사실 성교라는 이름을 가장으로 한그 실체는 에큐메니컬 운동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성경학적으로 볼때 근본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은 사실 니케아 공의에서 시작됐다 라고 보는데 이제 1910년 정말 성교라는 이름아에 우리가 모두 하나 되자 라는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세 가지로 나눠서 시작이 되죠 선교운동, 사회봉사운동, 신학운동 우리는 선교운동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선교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 신학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에든베른 선교대회 이후에 국제선교협의회가 생기고요 삶과 봉사위원회가 생기고 신앙과 직지위원회가 생기는데 여기 이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바로 신학운동이겠죠 그러면서 1927년에 로잔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로잔에서 어떤 무엇을 선언했냐 교리를 묻지 않고 교회의 일치를 추구한다 이런 근본 근, 근대적 에큐메니카 운동 이념을 선포하게 돼요 이곳에서 이제 어 이런 에키메니칼 운동이 이제 이념이 선포되는데 그 이념이 뭐냐? 교리는 묻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함께한다. 이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차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이게 이제 WCC 총회인데요. 이 WCC 총회인데 3가 봉사위원회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함께 열렸던 이요 6기에서 나온 이제 이 WCC 총회의 그 창립자인 존 모트죠. 이 에든버러 성교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존 모트가 이제 명예 회장으로 WCC 명예 회장으로 추대가 되는데 이존 모트라는 사람이 이미 프리메이슨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WCC가 창설되는데 프리메이슨이 관여를 했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뭐 예수회나 프리메이슨이나 뭐다 똑같은 조직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프리메이슨의 그 후원을 받은 조은모트가이 WCC를 어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WCC 창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했던 신학자들이 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럼 이 WCC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교리를 묻지 않는다, 교회의 이치를 추구한다라는 근대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거죠. 교리를 묻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 함께 하는데 너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 묻고 따지지도 않는다. 무조건 같이 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어?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초기 WCC의 지도자인 월리엄 템플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궁성공의 대주교인데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계교회협의회는 진리들을 수용하는 교회들의 교제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교회들이 이러한 진리들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라 얘기합니다.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그것은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장한 가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아래의 연합일까요? 이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지는 묻되, 어떻게 믿는, 묻는지는 묻지 말라. 각 교회가 확신하고 있는 바를 묻되, 그 핵심의 진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기가 막히죠. 이 WCC에 가입한 교단이요. 전 세계 110여 개 개국에 걸쳐서요. 349개 교단이 여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교단을 따지지 않아요.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오순절 뭐 이렇게 하면 은 사실 뭐아 그래 교회끼리 연합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WCC 우리나라의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에 속해 있는 교단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르의 통합 측 기장 측 그리고 그 기독교 대한 감리의 기감 순복음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w c c 이단적인 상황을 몰라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걸까요? 이 WCC가 프리메이슨의 하수인이라는 걸 몰라서 가입되어 있을까요? 자이 프리메이슨으로 유명한 복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잠깐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죠. 목적을 이끈한 삶이라는 책을 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알려진 미국 쉐드백 교회의 목사 그러니까 닉 워렌이에요. 이닉 워렌을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뭐앞다어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뭐 열광을 합니다. 근데 이닉 워렌 목사는요. 사실은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고요. 뉴에이지 운동까지 하는 사람으로 미국 사회에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사랑의 교회 역시 이제 이 이닉 워렌을 초대, 초대했던 사랑의 교회도 요즘 이제 뭐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 상징물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제 이게 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닉 워렌이 여기 지금 여기 요 이제 월드넷 어 데, 데, 데일리라는 그어 잡지에 시사평론지에 그 편집장 조세파라가 쓴 칼럼이에요 근데 여기 이 칼럼에 지금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제이 있냐 어, 닉 워렌이 이 기사에서요 자기 자신이 일루미나티 비밀 조직인 CFR CFR 그러니까 대외관계협력회의 일원이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FR은 어떤 조직이냐 CFR은요 프리메이슨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조직이에요 1921년에 록펠러가 세웠고요 미국 중앙정부는 물론 CIA를 조정하면서 세계 의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미국의 정치를 자주 유지하고요. 대통령, 대통령을 배출시키는 막강한 단체가 바로 CFR이에요. 이런 조직에 목사가 이 조직의 멤버라는 것이 이게 지금 뭐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했던 닉 워린이요. 어? 또 2005년 5월 23일에 아주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어? 근본주의는 21세기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섯가지 근본주의자의 다섯가지의 신앙신조는 율법주의적이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개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섯가지의 근본주의적 신앙신조가 뭐예요? 성경이 거짓되지 않다. 성경의 무엇을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근본주의고 21세기의 적이다라고 지금 닉 워렌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1세기의 종교는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는 무슬림이고 크리스탄이고 없다.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모든 종파에 기독교 기, 지도자들과 협력한다. 기독교 종파와만 협력하나요? 네?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게 니고란 목사예요. 이 사람이 바로 프리메이슨 목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잘 알려있죠. 빌리그레안 목사. 아마 이 빌리그레안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빌리 그레암 목사가 젊어서 사탄을 숭배하는 데모리라는 그 프리메이슨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했다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사실을 일부 이기는 하지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게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빌리 그레암이 이제 27살 때 이미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해서 활동했는데 어이이 빌리 그레암이 활동했던 프리메이슨 라치는요. 루지에, 루이지에나 그 라찌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빌리그레암이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것이 이 프리, 프리메이슨, 루지에 아주 그 봉보 사이트에서 그 이름이 확인됨으로써 확인이 됐습니다. 명백한 프리메이슨이죠. 자기 그 프리메이슨 스스로가 인정한 프리메이슨이 바로 빌리그레암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 빌리그레암을 처음으로 초청한 것이 한경진 목사님이었는데요. 자, 한경진 목사님이 당시에 그빌리그레암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사실 1959년에 WCC 문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분리를 할때 십자가를 배반하고 한국교회의 WCC를 끌어들인 그 죄악을 범한 것은 사실이죠. 물론 한경진 목사님이 사실 후에 아주 후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라 얘기는 하지만 이 한경진 목사님으로 인해서 한경진 목사님의 이 WCC 가입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배도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이 외에도 많은 그 미국 내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프리메이슨의 어,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 수정교회 프리메이슨 33도에요. 33도가 가장 높은 프리메이슨 내 조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어, 조직원입니다. 그런데 33도 프리메이슨이 수정교회 로버츠슐러 목사, 로마 카톨릭과의 협력을 주장했고요 종교통합운동 알파코스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수정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교황에게 축복을 받고 준공을 했고요. 지금은 어, 개신교 교도들이 목자장 대신 교황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집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야 할 때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망언이죠 망언. 정말 프리메이슨이니까 할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개신교 목사라면 할수 없는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자, 이외에도 뭐, 뭐 너무나 유명한 목사들이 프리메이슨이고요.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도 역시 프리메이슨 33도고 몰몬교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도 역시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목사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해 두세요. 코클랜드 목사, 오랄 로스트 목사. 자, 이런 목사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이게 재밌는데요. 이제, 어,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교계에 굉장히 영향력을, 어, 미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원로가 되시고 나서, 어, 자신의 목회그 43년을 돌아보는 그 책을 발간을 해요.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참 재밌고 안타까운 게다 프리메이슨 그런 목회자들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1979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기념예배에 강사로 초청했던 사람이 프리메이슨 700클럽 창시자인 펫 로버슨이었어요. 그리고 요좀 전에 봤죠. 로랄 오랄 로, 로버츠, 케네디 코플랜드 다 프리메이슨 고위층에 있는 목사들이잖아요. 고위급 프리메이슨 목사들. 이 주강사인데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베니임 목사 뭐더 말할 것도 없이 WCC 프리메이슨 이 베니임 목사의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게요. 프리메이슨은 같은 프리메이슨이나 프리메이슨 친구가 아니면 절대 초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뭐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프리메이슨인지 확인하진 않았 못했지만 어... 어떤 조용기 목사님의 이런 행적이 프리메이슨과 함께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 피터와거나 신디 제이콥스다 WCC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조용기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내 종교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게 개신교 목사의 입에서 개신교 목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 w c c 는 WCC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많은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회자님들이죠 이 목사님들이 주도하에 이 목사님들 주도하에 결국 이 w c c 가 부산에서까지 개최되는 이 한국교회 전체를 배도로 이끄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부산대회 현장의 그 모습인데요 이 WCC, 총, WCC 총회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요 어, 설마 설마 이런 우리 그한국교회의 리더들이 WCC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통합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믿고 실제로 WCC 총회에 참석했던 일반 어, 개신교 신도들 중에서는요 그 총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구역질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에큐메니컬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게 WCC 총회였다는 거죠. 이에큐메니컬의 혼합 그 WCC의 그 실체를 보면요. 그 1차 그 암스테르담 대회에서요. 공산주의를 인정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구원해낼 구원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고요. 그리고 호주 캔버라에서 요 범신론적, 무속신앙에 접목하면서 범신론적인 종교 혼합주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동성의 성직자를 지지하고요. 자, 10차 대한민국 부산대회 봐보세요. 북한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용공주의, 동성애, 지지하고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표방하게 됩니다. 자, 이 WCC의 자유주의 신학의 연장선에 있는 이 WCC는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뭐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라 거죠. 이것을 표방하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불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카톨릭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울러서 마르크스주의 이런 용공주의 사상과 함께 동성애 일부 다처제 허용하는 주자, 허용까지 하고요. 절대 복음에 입각한 우리 정말 기독교 예수님만을 믿는 예수교와는 결코 연합될 수 없는 것이 WCC, 이 에큐메니칼 혼합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이 w c c 실체를 1차, 2차, 2 이들이 직접 열은 총회를 통해서 지금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손봉호 장로 한국 교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죠. 어? 자 일부 개신교 광신자들이 종교 간의 평화를 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은 못난 광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김상화 목사님 WCC 종교다원주의 아니랍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 저를 통해 저랑 같이 지금 계속 본 WCC의 실제가 종교 다원주의가 아닌가요? 이들이 이들의 입으로 직접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종교 다원주의가 목표라고 종교 통합이 목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를 이끄는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장환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님들이 WCC가 다원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WCC 연합정신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랍니다. WCC가 친북자파가 아니래요. WCC가 분명히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는데도 친북자파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공전에서 종교후 선언, 선언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교황 달라이라마 또 기독교 에큐메니칼 지지자 고성공회 이슬람 힌두교 지지자들이 모여서 종교 우정 연합을 선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 어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세계 종교 통합 시대의 문을 열 키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 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계평화라는 명목으로 각 종교의 통합과 일치를 이루겠다는 계획은요 교황의 주도로 결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진리를 배제한 전세계적인 종교통합운동으로 결국 사람들이 유황교시록에 짐승을 탄 음녀교회로 온 세상을 통합하고요 거짓 평화로 사람들을 배도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이런 음녀교회가 탄생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고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순결한 교회들,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선포하고 회개와 거룩을 추구하는 진정한 교회들은 극단주의자로, 근본주의자로, 테러리스트를 몰리면서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요, 창조주 여호와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시돈의 아스라드, 아스다드도 성기고 암몬의 몰, 몰록이나 암, 뭐 밀곰도 성기고모압의 금호수도 섬겼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요 이런 우상 숭배들이 멸망의 길이다라고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설마 설마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의 외침을 비웃으며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음녀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 멸절을 위해서 세워진 예수회를 쫓아가면서 설마 예수님이 교회들을 심판하실까 낙관하지만요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 역사는요 미래를 아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라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한 열심과 거룩이 없는 현대교회는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서 빠지지 않고 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다 했노라고 말하는 이런 선데이 크리스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친하는 목사들도 배도의 현장에 서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세계적인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이심을 부인하고 배도하는 WCC, WEA, NCCK 이 사단의 하수인들은 지옥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지도 않아서 목사의 말만 믿어서 나는 그렇게 목사의 말만 믿고 교회를 충실히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용서될까요? 이런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목사의 말을 믿고 하나님보다 이 목사를 더 위에 올려놓는 이런 무지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네 백성아, 저들의 죄와 증거에 참여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 여러분,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몰랐다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나는 믿었고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안 됩니다. 개개인의 참신함과 말씀에 바로 서서 잘못된 교회와 지도자 밑에서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 안에서의 비유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비유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주여주여 주여 외치는 자, 그러나 외식하는 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찾아야 하고 좁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협착한 길이지만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한국의 큰 성령이 임해서 평양과 한국교회에 불을 붙였던 장대영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고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였던 자유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화려함이나 성도의 수가 많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번영주의,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거부하지 않는 교회에서 죄와 징벌에 참여하지 말고 속히 나와서 죄를 떠나 여러분의살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회제를 씻고 버리고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십시오.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제발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요. 앞으로 기근과 더큰 혼란 속에 빠르게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것이고요. NW 세계 단일정부 저그리스도의 아젠다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채 성령이 떠난 가짜 교회로 전락할 것이고요. 진리를 따르는 순결한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핍박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지만 초대교회처럼 핍박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에 동참하십시오.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보장되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토해버리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로 진정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알곡으로 남겨져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사탈은 이부흥을 부셔버리고 정말 이 사단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계략들을 이 세상에 풀어놓았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유주의 wcc 이 혼합주의에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교회가 이곳에서 이렇게 배도의 길로 떠나간 것을 주님 회개 합니다. 정말 그 배도를 받아들인 아버지 한국 교회를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할때 회개할 때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이 잘못된 교리를 깨닫고 아버지 WCC를 거부하며 진정 아버지 그것이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길이기에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라도 주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는 WCC라는 아버지 이런 호합주의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산주의와 아버지 연합하라는 그 세력까지 아버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또한 아버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이 전쟁임을 아버지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이것에 맞서서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지키며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를5길 따르라 의의 길을 마음이기 이길 따라서 살길을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방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만민에 나갈 길과 진리오 참생명 내 창범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뜬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고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수식 알리어라 세계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시참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화나 비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빌 포하라 저빌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숙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가마,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과 인터넷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